나에 자유시간을 좀 주지 않겠어? 응. 뭐야? 왜? 왜 그래? 그게? 이제 안 하나 주면 안 잔다고 망했어 망했어요 저 망했어요 어, 머리 아파. 예, 살고, 엄마 보고 싶었지. 엄마도 우리 설국 얼마나 보고싶었는지 몰라 <목소리> <목소리> <야>, 우와우다들은로마 <우리>. <목소리> 보고싶었어 보고싶었어 엄마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보고싶어 너네 새끼 다 있었어? 오늘 엄마가 오랜만에 봤지? 엄마도 너가 너무 보고싶었어 음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쟤 깨면 네가 재울 거야? 어? 쟤 깨면 네가 재울 거냐고? 어? 누나 문자 쟤 깨면 네가 재울 거냐고? 야, 일로와봐 너. 네가 애기 다시 재울 거야? 어? 네가 다시 재울 거냐고? 왜 잡고 뭐 그러는 거야? 왜 잡고 뭐뭔뭔 뭐야? 어? 애기 네가 재울 거야? 어? 지금 몇 시간 만에 잤는줄 알아? 제가? 지금 몇 시간 만에 잤는지 아냐? 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자다가 지금 겨우 잠들었는데 너가 뭥 해가지고 깨우면은 그러면 네가 다시 어 네가 다시 재우는 거야? 어? <웃음> 귀여워. 까꿍. <웃음> 너가 벌써 일어날 시간이니? 아인데 Thank you.